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즐거운 깡충학교 즐거운 깡충학교의 체육 시간이에요. 하양 깜장 전박이 하양 깜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요. 즐거운 체육 시간! 즐거운 깡충학교의 음악 시간이에요.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둥둥, 통통 신나게 연주해요. 나랑이, 나랑이 아기 토끼들이 텃밭에 물을 줘요. 토마토, 완두콩, 딸기 토마토, 완두콩, 딸기. 조롱조롱 탐스럽게 열렸어요. 나란히, 나란히. 아기 토끼들이 좋아하는 점심시간이에요. 하양, 깜장, 전박이. 하양, 깜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음식을 받아요. 따라미, 따라미.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토스트, 우유, 사과. 토스트, 우유, 사과. 정말 맛있겠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즐거운 깡충학교의 미술 시간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요. 다만들었 집에 갈 시간이에요. 깜장 하양 전박이 깜장 하양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깡충깡충 들의 책 빨간 사자 즐거운 깡충 학교 즐거운 깡충 학교의 체육 시간이에요. 하양, 깡장, 전박이. 하양, 깡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요. 즐거운 체육시간. 즐거운 깡충학교의 음악시간이에요. 큰 북, 작은 북. 템버린. 큰 북, 작은 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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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조롱 탐스럽게 열렸어요. 나란히, 나란히! 아기 토끼들이 좋아하는 점심시간이에요. 하얀 깜장, 전박이. 하양, 깜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음식을 받아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토스트 우유 사과. 토스트 우유 사과. 정말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즐거운 깡충학교의 미술 시간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요. 다 만들었다! 집에 갈 시간이에요. 깜장 하양 전박이 깜장 하양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깡충깡충 나란히 나란히 하자 즐거운 깡충학교 즐거운 깡충학교의 체육 시간이에요. 하양 강장 점박이, 하양 깜장 점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요. 즐거운 체육시간 즐거운 깡충학교의 음악시간이에요.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큰 북, 작은 북, 탬버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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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토끼들이 좋아하는 점심 시간이에요. 하양 깜장 전박이, 하양 깜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음식을 받아요. 나란히 나란히.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토스트 우유 사과. 토스트, 우유, 사과 정말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즐거운 깡충학교의 미술시간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깜장 하양 전박이 깜장 하양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깡충깡충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즐거운 깡충학교 즐거운 깡충학교의 체육시간이에요. 하양 깡장 전박이 하양 깡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요. 즐거운 체육 시간. 즐거운 깡충 학교의 음악 시간이에요. 큰북 작은 북 템버린 큰북 작은 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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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책, 빨간 사자 즐거운 깡충학교 즐거운 깡충학교의 체육시간이에요. 하양 깜장, 전박이하양 깜장, 전박이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요. 즐거운 체력시간 즐거운 깡충학교의 음악시간이에요.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큰 북, 작은 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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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깡충깡충 나란히 나란히 책 빨간 사자